그러니까 우리 <웃음>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것은 어 어떠한 이유 때문이죠? 아나 이런 분위기 진짜 싫어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 울었어요? 네네 네. 아, 이제 그 제가 이 밴드와 함께 할수 없음을 이제 여러분들께 알리고자. 그렇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원래 밴드라는 게 원래 멤버 규처럼어요막 일주일마다도 바뀌고 막 계속, 계속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상하게 계속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사실 뭐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는 게 제가 밴드 리더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, 이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.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게 그런 걸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어, 그냥. 아, 심, 그게 응. 아, 아 그게 심정이에요? 아그 상황을 보고 그게 사운드 보고서 아니에요? 심정이에 아, 심정 심정, 심정이에 슬퍼요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가 다시는안볼 사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 같이, 어, 한 번씩 놀라서 고기도 먹을 수 있고, 있는 거고 이도형 친해지기 어려운데 처음에 처음에 맞아, 나, 낯가려가지고 <웃음> 이 친구하고 있잖아 거의 한 24살 25살 때부터 같이 정 오래됐죠. 여기서는 제일, 제일 <웃음> 오래됐기 때문에. 어, 사실, 밴드 하자 한 친구도 이 친구였죠. <웃음> 어, 저도 그런, 이렇게, 좀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런 거경험 해봤기 때문에.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, 어, 그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. <웃음> 상황이 그렇게 됐다. 네. 칠 수가 없다. <웃음> 라고. 그러니까 나가는 이유나 이런 거를 사실 충분히 음, 음, 팬들한테 몰라.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미덕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음, 이 상황에서 이제 심정을 음, 제일 알고 싶어 할것 같아. 음, 각자의 마음이 말안 마음 해도 알것 같아. 왜 나가게 됐는지 돈 때문에 이건 좀 그래. 그건 좀 그래. 음, 음, 음, 음, 음. 마음이 짠하지만 그래도 음, 이게 이게 어, 좀 그렇잖아. 음. 제 하나요? 네. <웃음> 네가나가 네. 내가 네가 나가냐? <웃음> 아네 아, 다시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<웃음> 멜론서트에 네. 진입하는 밴드가 되면 다시 들어오시는 건가요? 한 50위권에 들어오면 돈 많이 벌어요 사실 하고 싶죠 네, 하고싶은데요 네, 하고 오늘은 진행을 미루어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너가 마무리를 해주 유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딱히 유쾌하게 마무리를지 못하겠는데 뭐 밴드라는 게뭐 실력으로 가고 그런 것보다 궁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뭔가 나의 인간성을 담고 하는 게 밴드 음악이니까 가장 큰 축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민호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른 기타리스트가 세션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런 아저씨 같은 캐릭터는 눈을 뜬지 안뜬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미묘한 매력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삽착합니다 저는 저 친구가 하고 있는 모든 품행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좋은 게 많았어요. 울타리를 치고 이 우리라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갔을 때좀 못된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아기자기함을 갖고 있는 소소함 미소를 갖고 꽁에 있어도 그러니까 삐져도 귀여운 그런 사람들로만 여기를 구성 계속 잡았던 것 같아요 좀 이노랑 같이 할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자친구랑 <웃음> 헤어진 것보다 좀 많이 우울증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.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데 같이 합주하고 합주하다 틀리면 막 서로 보면서 막 웃고 틀렸는데 안들린차고 넘어져 가면 내가 씩 웃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 한 뭐, 맞췄을 때 좋았던 기분들 그게 되게 그럴 것 같아요. 팬들 여러분 전국에 계신 또전 세계 이렇게 지구촌 시대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어떤 팬 여러분들 어, 앞로중심팬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, 어... 감사했습니다. 네.